네 반갑습니다 독일 PM 태권 부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이야기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다단계라는 단어의 선입견이 없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 정확한 지식을 알고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다섯 가지 주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첫 번째 저의 경험을 좀 이야기 드리자면 10년 전쯤 대학생이었던 남동생이 군대 선임을 통해 다단계 판매 회사에 가게 됩니다. 웰빙테크라는 회사였고 결론적으로 7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500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했고 3명의 친구를 가입시키게 됩니다. 그 당시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가족들이 총동원되어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뉴스에서 본 것과 똑같이 합숙 생활을 하면서 세뇌 교육을 받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세명의 친구는 큰 피해 없이 나왔지만 돈과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남동생은 엄마에게 다단계를 할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울며 빌 정도로 세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남동생이 치기공사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 당시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던 저는 개봉하지 않은 제품들을 들고 그 교대역 본사에 찾아가서 환불을 했습니다. 몇천 원안할것 같이 생긴 그 만년필이 10만 원 가까이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윗사람들이 물건을 개봉해놔서 사실 환불할 수 있는 제품이 별로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본사 근처에 이 다단계에 빠져있는 내 동생 같은 젊은 친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 그 얼마 뒤 웰빙테크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불법 피라빈드 영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증금 가진, 44억 원을 부과했었는데 과징금을 내고도 불법영업무 하니까 2015년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공제계약을 해지합니다. 우리가 사실 막연한 선입견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사실 남동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공부를 한건 아니고요. 그냥 다단계다 하면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인이나 우리 태권도 학부모님 중에서 뉴스킨이나 아메이 등 품질 좋은 제품을 소개시켜 주셔도 저는 회원가입은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샀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다면 선입견 없이 좋은 제품을 회원가입해서 할인과 캐시백까지 받으면서 사용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 같은 분이 계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유통의 흐름에서 우리가 사실 네트워크 하면 막연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통의 역사를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단계 판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원인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유통은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 유통 경제 선진국이 미국보다 20년, 일본보다 10년이 느립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이 미국은 50년대, 일본은 60년대, 한국은 70년대에 생깁니다. 백화점과 프랜차이즈는 미국이 60년대, 일본이 70년, 한국이 80년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국이 70년대에 개인 자동차가 보급되는 시대가 열리면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냉장고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월마트나 까르프 같은 대형 할인마트가 나옵니다. 일본은 그뒤 10년, 80년대, 한국은 90년대에 나옵니다. 또 미국이 80년대 TV가 보급되면서 홈쇼핑이나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옵니다. 일본은 그뒤 10년, 90년대에 들어왔는데 이상한 점은 한국에는 그뒤 2000년대에 들어와야 할 것이 80년대에 한 번에 다 들어옵니다. 백화점, 프랜차이즈, 다단계가 다 들어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장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 보면 일반 유통 과정을 보면 생산자가 원가 200원인 제품을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TV에 나오는 김태희나 원빈 같은 이제 연예인한테 광고비를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총판,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소비자인 저는 가장 비싸게 천 원에 구입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어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직접 판매 회사들은 광고비를 포함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좋은 원재료와 제품 개발비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원가가 비쌉니다. 조금 단점이죠. 원가 400원의 제품이 바로 직거래로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700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소비자에게 유통 마진을 주기 때문에 나는 좋은 제품도 사고 또 내가 산 거는 할인도 받을 뿐더러 어, 내가 이 제품이 좋아서 정보를 다른 사람이 줬을 경우에 어, 그 마진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소비구조입니다. 요즘 사실 프로시머라에서 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합친 합성어가 대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제는 정말 현명한 소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선입견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유통의 흐름 관점에서 보면 88올림픽이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한 선진국의 유통회사들이 미리 진출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80년대에 다단계 관련 법과 제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국민의식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넷 다단계가 변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데려와서 거에게옥창판을 사게 하거나 이렇게 모은 돈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90년대에는 9시 뉴스만 틀면 불법 다단계 사건들을 보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문화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정문화잖아요.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께서 이런 경우가 많으셨죠. 네. 그래서 비보증을 쓴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았, 많았던 부분도 주변에서 쉽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 야, 너나 믿니? 나 믿으면 내말 들어봐. 어, 그때 잘 들어야 되는데, 그냥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 그럼 일단 네가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게. 네. 이것처럼, 왜 우리 어릴 적 초코파이 광고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다 통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정문화로 인해서 1993년 다단계 판매를 빙자한 불법 피라미드 사기 판매 업자들을 단속한 결과 단속에 걸린 업체만 2천여 개가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다단계 판매가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과 동일시되는 선입견이 한국에 직게 자리를 잡아요. 너무 안타깝죠. 어 그런데 이제 법으로 본 네트워크 마케팅 나눠 볼게요.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 1994년도에 자유 무역의 흐름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서명하면서 국경 없는 무역 시장이 열리죠.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피라미드 사기 판매로 열안냈는데 시장 개방을 할 선진국에서는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중화된 시대였고 우리나라는 급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99년도에 4단계 판매를 합법화시킵니다. 그리고 1997년, 99년 법 개정이 두번 되었고 2002년 7월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의 보호와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조합 계약이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4년 1월부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네크마케팅을 신유통법으로 명시하였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너무 잘된 일이죠. <웃음> 네 그리고 다단계 판매와 네크마케팅 피라미드 사기 판매를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은 지금 자, 이거 먼저 볼게요. 4단계 판매 같은 경우에는 법조항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입니다. 여기 보면 4단계 판매는 판매업자가 판매를 하거나 다른 판매원이 가입하도록 하는 활동으로 이익을 얻는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림을 좀 이따 그림을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2조 9호에 보면 사업 권유 거래로서 소득의 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도 구입하게 하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사기 판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불법입니다. 자,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볼게요. 여기 보면 다단계 판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모양인데 모두 판매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 되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을 해서 이익을 얻는 건데, 어, 이게 사실 판매를 해야만 소득이 발생을 하고, 자가 소비로는 소득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판매를 못할 경우 재고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판매를 잘하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어,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면, 제2조 9호에 보면, 사업 권유 거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IBO라고 나와 있죠. 아이비오는 인디펜턴트 비즈니스 오너라고 해서 독립된 사업가입니다. 지금 각자 각자 다 독립된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즉 똑똑한 소비자들이 유통산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만 해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어, 그리고 그 할인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제품을 소개만 해도 소득이 발생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매가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라미드 사기 판매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 불법인데 중요한 거는 방법이 다단계 판매나 내동 마케팅과 같은 유통 방식을 가장해서 어, 특징은 저질인 상품을 고가의 폭리로 강매하는 사기 판매입니다. 네, 처음 말씀드렸던 제 남동생이 약간 많은 피해를 받던 웨빙 테크가 이런 방식으로 가증금과 공제조합 해지를 당했죠. 어, 또 다른 수법은 지금 비트코인도 문제가 많죠. 물품의 거래 없이 수익을 미끼로 금품을 가을 취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불법 사기 판매는 어떤 물건이 없다. 그럼 일단 불법일 확률이 큽니다. 어,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파이프라인 준비하셨나요? 네, 워렌 버핏이 지금 말한 거 굉장히 와닿는 말인데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 네, 너무 와닿습니다. 어, 그리고 고 이건희 회장님은 무전포 시대가 오니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미 지금 무전포 시대가 맞죠 그리고 빌게이츠나 도널 도널드 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것이다. 저는 사실 이 말이 많이 와닿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저는 사실 친구 소개로 PM 제품을 소비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태권도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성대 결절을 넘어서 성대의 혹이 생기면서 1년 가까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대 결절이나 성대 폴립은 완치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비후과 가면 선생님은 항상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마세요. <웃음> 네, 저희는 항상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병원을 갈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성대 결절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방치하는 바람에 성대 폴리이스습니다 혹이 생기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나와도 어 음이탈이 된다든지 쉰목소리입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고생을 하다가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예약을 잡았는데 선생님께서 수술을 해도 완치라는 건 없다. 그리고 2주 정도는 말을 전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나머지 2주는 하루에 15분만 말씀하십시오. 관리가 안될 경우에는 재발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수술을 못하겠더라고요. 네, 집에서 놀아도 말을 안 한다는 건 힘든데 태권도장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어, 그런 시점에 저는 이제 친구를 통해서 EPM 제품을 만나게 됐는데 어, 제가 사실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약을 잘못 먹습니다. 근데 보통 기능 식품들이 다 알약이자, 알약이잖아요. 알약이나 뭐 캡슐. 저는 잘못 먹어요. 위가 약해서 먹으면 위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p m 제품은 그냥 물에 타 먹는 거더라고요. 3일만에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어, 저희 남편이 많이 놀랬겠죠 그래서 의심이 돼서 이 제품을 알아보게 되고 회사를 알아보고 회사를 알아보다 보니까 보상체계까지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PM을 파이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어, 이것도 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제가 목소리가 돌아오니까 주변에 이제 주변에서 어떻게 목이 좋아졌냐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어, PM제품을 회원가입을 해서 저렴하게 먹는 방법과 제품 정보를 전달했을 뿐인데 수당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은 어, 제가 PM제품을 먹은 지는 지금 1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 근데 저와 지인의 건강과 재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서 정말 보람이 있어요 같은 돈이라도 보람이 없는 돈은 참 벌어도 어, 조금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어, 청취자께서도 저와 같이 PM을 통해 건강과 재정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프라인, 독일 PM, 태권부인이 도움드리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나 저희가 태권도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화를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주셔도 됩니다.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어, 참고로 PM 사업자분들께서는 어, 죄송하지만 연락을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